네, 안녕하세요. I 이 m Tool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월트 18V 임팩트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디월트 18V 임팩트 드라이버는 지금 보시는 대로 885 887 그다음에 809 요렇게 있고요. 제가 오늘 요세 제품에 대해서 이제 크게 아웃라인 잡아서 이제 비교할까 합니다. 뭐 세세하게 이거는 몇뉴턴메타고몇 rpm이고 그거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첫번째 브러쉬냐 브러쉬 리스냐 입니다 일단 요 dcf-885 요거는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 dcf-887, 885 모터 직접 뜯었습니다 할때 언급을 했죠 요거는 카본 브러쉬 제품 그 다음에 요887 브러쉬 리스 그 다음에 요809 브러쉬 리스 입니다 카본 브러쉬 그 다음에 브러쉬리스의 차이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두편 올렸었죠.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디월트 대리점이 해외 직구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찍었었죠.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 디월트 브러쉬리스 제품은 모터랑 스위치가 붙어있다 라고 했죠. 이제 그 말을 보고 이제 몇몇 분들은 아 그러면 모터랑 스위치가 붙어 있지 떨어져 있냐 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게 아 내가 좀 표현을 더잘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뜯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dcf 887 부터 먼저 뜯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모터랑 스위치가 일체형 즉 붙어있습니다 모터 스위치 둘중 하나만 고장나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DCF-885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모터랑 스위치가 떨어져 있죠 분리형이니 혹시 모터가 고장 나면 모터만 스위치가 고장 나면 스위치만 바꾸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용자가 거칠게 쓴다면 차라리 브러쉬 리스 제품보다는 이제 일반 카본 브러쉬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카본 브러쉬 그 다음에 요두 제품은 제가 브러쉬 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887과 이 809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DCF887은 속도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DCF809는 속도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참고로 DCF885, 이 제품도 속도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형님들 4인치 그라인더 에 원형 톱날 을 끼워도 되나요 라는 주제로 제가 컨텐츠를 찍었죠 이 컨텐츠 의 핵심은 사용설명서를 읽어보라 였습니다 dcf-887 사용설명서를 보면 어, 정밀 구동 모드 라고 있죠 요거 속도 조절을 언급한 건데요 모드 1은 정밀 구동 모드 라고 해서 재료 또는 패스너에 대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가벼운 용도에서 보다 잘 제어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밀 구동 모드를 어,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제 디월트가887 다음에 후속으로 나온 이 809는 어, 속도 조절 모드를 없애지 않았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표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오늘 콘텐츠는 이제 갑작스럽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 기억나시나요? 제가 DTP141에 이제 좀 단점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가격 부분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DCF-887 베어 툴 최저가를 검색해 봤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있더라고요 디월트 DCF-809N 1 8 v 2 0 v 임팩트 드라이버 DCF-887N 어? 이거 뭐지?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DCF-809 제품을 올려놓은 거더라고요 어, 만일에 그냥 이제 DC f 809그 다음에 887을 같이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809 올리면서 이제 제목에만 딱 이제 DCF 887을 언급한 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어, 저는 그래도 이제 판매상이니까 이제 안 헷갈리겠지만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어뭐887 레임이 뭐 809로 바뀌었나? 이런 식으로 혹시나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러면 은 이왕 어, 찍는 김에 어, 디월트 18V 임팩트 드라이버를 크게 이제 쉽게 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8.85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디월트 18V 임팩트 드라이버 구매하시는데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